이팀 B 나왔나요? 우리 우정현 선생님도 이제 그 집착이 좀 발현이 돼서 여러분들 <웃음> 어쨌든 퀄리티를 좀 최대한으로 맡아내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네. 이제 네 근데 뭐 저의 이런 코멘트를 다 억셉하시지 않아도 돼요 <웃음> 그냥 제가 하는 거니까 그중에서 이제 본인 팀에서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할수 있는 만큼 그리고 뭐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팀 B 그 화면 공유해주시고 보여주세요. 한번 가보죠. 네, 제가 할게요. 어. 근데 저는 오늘 인체너럴 팀 B는 너무 클리어하게 설명을 잘해서 사실 아. 영어도 너무 전달이 잘 되고 영어를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막 크게 코멘트를 막할 거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약간 좀에 디자인을 그 조금 더 디벨롭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조금 그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인 제너럴 그렇긴 한데 한번 그냥 처음부터 쭉 볼까요? 빠른 네. 속도로 보시다가 선생님. 아 근데 이첫 번째 네. 페이지 좀 얘기하고 싶어. 이건 너무 뭐가 없는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아. 설명을 길게 했어요? 아 저희 조가 저희 예. 조도 어제 <웃음> 밤을 새면서 이제 작업을 이제 뒤게 시작을 했어요. 그 예, 이제 발표 자료 자, 제작하는 거를. 예, 저 이제 모델링 만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부지를 또 종류를 또 여러 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더뎌져서 근데 네, 네, 제가 그래도 발표를 진행하는데 에이 저희가 에이 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말하게 말하, 됐는지 정도를 설명을 하고 하는 게좀 자연스럽겠다 싶어서 여기 머테리얼 자체는 완성은 안 됐는데 제가 아 이제 그냥 아 말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 설명은 너무 좋은데 그거랑 <웃음> 이 페이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나요? 어... <웃음> 네, 네, 업데이트네요. 업데이트 할 겁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그 외에도 뭐 이제 저희가 사실 그 이제 미팅 초기에 얘기했었던 그제 3의 공간에 대한 개념의 이제 변화 같은 네네네. 것도 조금 이제 저희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다이어그램 같은 걸 표현해서 간단하게 짧게 이제 설명을 네.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할 겁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아니 설명 내용은 너무 정확하고 좋았는데 이게 그림이 <웃음> <웃음> <웃음>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앞에 뭔가 정보가 없으니까 <웃음> 되게 무섭게 말한 것 같기도 해서 아니요. 설명은 되게 좋았어요. 설명은 좋았는데 네. 저기 고뇌하는 저 사람의 그 마음 같았어요. 약간. <웃음> 화면 중간에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할때 조금 빠트린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가 네, 이제, 네. 이제 이런 부지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를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좀 표현을 한 건데 네, 네, 네. 부분도 조금 추가를 해서 근데 이거 할때 혹시 이거 1번, 2번도 나머지랑 다 똑같은 뷰로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냥 같은... 그퍼스펙티브로 보는 사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컬러를 줬는데 컬러의 의미가 있나요? 어, 그러니까 사실 어,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대상을 그냥 컬러를 넣은 건데요. 그 저희가 굳이 여기를 아, 이제 그 컬러만. 네. 네. 그 저희가 그 여기를 이제 3D로 준 이유는 이제 뭐 제 복합적인 구조를 했을 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장점 같은 걸 간단하게 표현하고 뭐 만약에 그냥 2D 디멘션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부지가 어떤 식으로 사용된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조금 여기는 이두 개는 이제 2D로 표현하고 여긴 3 d 로 했습니다. 이거 우리는 사실 근데 네. 엔트런스랑 뭐 데스티네이션 이 컨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트워크는 네네.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살표로 설명이 되기는 했는데, 네. 뭔가 이 부지만의 특성 있는 그, 데스티네이션이나, 그냥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출, 출입구에 대한 개념만 설명을 조금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이게 네. 내부에서 이렇게 흐른다는 거는 이게 보이는데, 네. 이게 그 본인들의 스트레티지가 있었잖아요. 하이 덴시티인 곳을 뭐 피하는 경우, 네. 뭐 하이 데스티그니까 하이, 페데시안 플로우인 곳은 뭐 피하는 경우 뭐, 뭐 로우 페데시안 플로우가 있는 곳을 뭐 활용하는 경우 아니면 거기를 오히려 피하는 경우 뭐 이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라도 여기에 조금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본인들의 스레테지를 네. 네. 네.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보기 쉽게 좀더 네, 네, 확대를 네. 해서 네. 표현을 해야겠더라고요. 네, 네. 또, 또, 뭐, 여기서 혹시 또 다른 저희 조에 대해서 크리틱 같은 건 없을까요? 근데 이 조는 약간 장점이 지금 나중에 카탈로그 디벨롭 하면서 각 사이트별로 잘랐잖아요. 이걸 네. 되게 줌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포메이션인데 음. 그 다이그램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리드블 하지 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게 위에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인데 그것도 빠졌잖아요 그 레전드, 네. 정인데 빠졌고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슬랙에 답으로 올려줬잖아요 그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어 여기 여기는 바뀌었네요 하면서 네, 네. 근데 그런 어나리시스가 결론을 각각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이 삼각형 타입은 뭐 20대, 30대가 특히 이 지점에 그 페더레이션 볼륨이 높았고 뭐 음. 이게 그거를 결론을 말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네. 여기 네, 여기 여기 또 타이틀 쿠어하지 않을까요? 다 같은. 네, 네, 네. 맞아요.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여기 네. 특별히 이 에이스맵이 네.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랑 여기는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우가 그러니까... 뭔가... 스크린 캡처할 때 뭔가 이게 겹쳐진 거 같아 네 뭔가 그 대상 지정을 다르게 하고 스크린 캡처를 한거 같네요 왠지 그 레이어를 켜고 한거 같아 요 왜냐면 네네, 레이어에 네네. 그 라인이 근데, 빨간색이었거든 요마이너한 건데 그냥 뭐 이유가 있나 해가지고 아 시간이 네. 되면 한번 업데이트 해 보고 시간이 없으면 우선은 하고 그리고 오리지널 데스티네이션 무조건 표현해 주세요 오리지널 데스티네이션아 <웃음> 네네. 해가지고 뭐 X는 뭐레스티네이션으로 가고, 뭐 O는 오리진으로 가고,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사이트만 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이트만 네,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색깔이 안 보여요. 네. <웃음>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트 내에서도 하글키가 준 거잖아요. 우리 사이트가 네. 이 도시 안에서도. 사실 저기 학교 운동장 있는 데가 더 빨간색인 것 같고 네. 이게 좀 정보가 일혀야될것 같은데 음, 그러면 저희가 좀한 개를 크게 해서 네, 여기 네. 옆에다가 이렇게 실제 사진을 올려놓는다던가 뭐 해가지고 여기 지역이 뭐 어떤 곳이다 혹은 뭐 교수님께서 파일 주셨던 거 형식으로 이제 뒤에 레이어에다가 지도를 깔아가지고 뭐 네, 네. 내 하던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코멘트 해주신 분 중에서 그 우리도 그팀 B도 사이트 분시스 갔잖아요. 그에 대해서 좀 해내주면 좋다고 제가 지금 조금 기억이 났는데 네. 그것도 잘 어차피 한 거니까. 네. <웃음> 그러니까 이게 <웃음> 그 사이트별 그아네 승아 선생님 얘기야. 아, 여기엔 이렇게 사진 넣는 게 좋아 보여 가지고. 음. 음, 음, 음. 이게 음. 사이트 하얗게 키를 보여주잖아요 이전 페이지 한 번만 가볼래요 그러니까 이거의 결론이 뭐였어요? 본인 그러니까, 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저희가 원래 부지를 한 10개 정도를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각 부지들 중에 어떤 곳이 좀더 사람들이 오기 유리한가 이런 음, 것도 조금 음, 음, 음. 감안을 해서 저희가 부지를 조금 걸러내기 위한 작업에 음. 것.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거 어때요? 이거 그냥 이렇게 작게 쫙 보여주고 여기 네.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되게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이거를 그래서 뭔가 이거를 지도를 크게 해서 본인들이 그냥 이게 컬러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뭔가 사이트해서 네. 이게 그러하이그키를 그러니까 표현하면 되잖아요. 여기가 네, 네. 뭐 우리의 이게 우리의 클로닝에서 스테인리스 하이에글키 어날러시스 결과 이게 분석했고 이게 우리의 결과 맵이다 해서 본인들이 그냥 네. 이게 하이에글키를 이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여기 그냥 텍스트로 적어줘도 되잖아요 뭐 네네. 여기에서 이, 이거의 결과 값은 뭐 지금 네, 여섯 개 있으니까 여섯 개가 나오겠죠 짝짝짝 음. 아니면 그냥 하나의 지도에다가 이걸 다 표현해도 되겠다. 네, 그러니까 하고 텍스트로 각 네, 영화가... 텍스트로 여 개를 적어주고 여기도 여섯 뭐 개를 적어주고 뭐 어쨌든 본인들이 결론적으로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중요해 그다음은 음. 얘가 1번 얘가 2 번이든 3 번이든 뭔가 이게 이거가 결정 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아 결론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음,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퍼스 컬러를 펄스 컬러를 써서 여기에 그냥 색칠을 해주면 되죠 사실은. 음... 네, 월스컬러하고 본인들이 그냥 레전드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거를 그냥 써가지고 숫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여기에. 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네, 본인의 결론을 잘 항상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어날리시스를 음. 하고 난 뒤. 뭐 저희가 아까 그 이제 지적해주셨던 게 이제 인사이트 아 온사이트 부분을 조금. 적게 설명을 한것 같아요. 네, 네. 그,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툴의 어떤 유효성을 증명하는 음음. 수단으로만 이제 설명을 드렸어서 음음. 이 정도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근데 더, 제 생각엔 네. 지금 이게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어쨌든 네. 이 도시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스테이지 얘만 남은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아웃라이어로 제거된 애가 있고 아 네네 보면 이, 아, 1번은 제거 안됐나? 1번 제거됐죠 1, 그리고 3번 번. 같은 경우는 여기 살아있죠 남아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유효성이 높도록 사실 만들었어요 r 어 값이 그래도 그냥 상관성이 네. 높도록 아웃라이어들을 제거시킨 거거든요 우리 네. 설베이에서 근데 뭐 이거에 유효성은 당연히 높일 수는 있는데 그 포인트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아웃라이어가 제거된 이제 이게 결과 값인데 상관성은 높다. 이 스트리트와 우리가 온사이트 썰배한 거와 음. 비트윈리스 결과 값의 상관성이 높은 스트리트들은 얘들이다. 네. 이 정도의 상관성이 높은 스트리트, 그래서 그러니까 썰바이반 애들이 얘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 사이트 중에서 서바이브한 얘는 뭐 이거 이거 이거고 아웃라이어에서 뭐 제거된 애는 뭐얘얘 얘, 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뭔가 결론을 얘기해야 될것 같아 여기에 네. 그래서 우리는 어뭐 사실은 이게 온사이트 그러면은 썰베이랑서바이브가 남은 애들은 온사이트 서베이한 것과 비트윈스 결과값이 유사하다는 거잖아요 상관관계가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봤더니 그 여기는 온사이트 설비한 거보다비트윈리스 값이 더 높았어 음.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온사이트 설비한 거보다비트윈리스 값이 더 낮았어 뭐 이런 음.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서 보면 이제 이게 제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사실 더 사람들이 방, 실 방문자가 훨씬 많았다 음. 뭐 그런 식으로 뭔가 결론을 얘기해야 될것같아 사이트에 관한 음, 그렇게 할때 이제 뭐 탈락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흑백으로 해놓고 선택된 네. 데만 클로우로 해놓는다든지 좀 이렇게 음. 봤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좀 파악이 사람들 빨리 음. 할수 있게 음. 음. 그런 제스쳐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은뭐 나중에 네트워크를 내부에 디자인할 때도 뭐페데시언 플로우가 사실 실축해 보니까 이게 그냥 되게 플레인한 환경에서 제너레이트 한 것보다 너무 높게 나왔으면 뭐 거기에는 오히려 네트워크를 뭐더 복잡하게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거나 내부에 사람들을 뭐 분산시키기 위해 뭐 본인들의 스테디지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본인들의 그 사이트에 맞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베이스 맵이 되게 네트워크가 잘 보이는 베이스 맵이 그냥 우리 일반 그런 아웃라인 한 것보다 빌딩 프린트 이거 롤리맵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롤리맵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베이스맵 이쁘게 레터가 잘 보인다 그냥 그냥 음. <웃음> 그리고 이 이거 오리진이랑 데스테이션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네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주거를 오리진으로 전부 잡고 한강공원을 데스테이션으로 잡았을 때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좀 영어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오리진은 집에서 한강공원, 여기는 집에서 저희 사이트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분명하게 써줘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네, 네, 보면 네. 그냥 바로 이해가 네. 되고. 네. 그리고 저희가 한강... 어제 그 네, 인디자인 응. 사용하는데 이 텍스트를 띄우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작업이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기존에 있는 한강공원으로 가는 거랑 이거랑 지금 너무 결과치가 지금 모양이 딱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터레스팅하고 사실 어, 이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 네. 사이트가 어딘지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직 너무 작아. 좀더잘 음. 보이실게 약간 더 확대해 보고 본인들 사이트가 어딘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네.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뭐한 개를 한개 이거는 작게 하고 여기 중요한 저희 거를 조금 크게 해가지고 예뭐 네, 그런 식으로 하던지 네. 그리고 뭐 한강의 뭐 데스네이션은 이렇고 뭐 이거는 네, 그걸, 사실 네. 이게 그냥 제너럴한 컨텍스트다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공원을 걸어간다고 할때 근데 우리 사이트로 우리 사이트를 데스네이션에서 보면 이렇다 해서 얘를더 크게 해서 이제 사이트 네. 로케이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거 결과치를 잘 설명하면 되겠죠 왜냐면 어, 이런 루트가 이게 되게 색깔이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풋플로우가 많은 곳이다 뭐라던가 음. 설명이 되면 될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제일 차이가 사이트 중에 제일 차이가 큰거 하나만 좀 크게 보, 주민에서 크게 보여주고 네 나머지는 옆에 놓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전체 흐름을 쫙 보여주긴 해가지고 좋긴 한것 같긴 해요 이게 도시에서 네. 사람들이 흘러다니는 패턴이 너무 정확하게 보여 가지고 네. 이 사이트로 액세서블할때 그래서 근데 그 승하 선생님 얘기한 거는 그 나중에 그 카탈로그에 네 어, 그거 할때좀더 어, 어, 어, 어, 어, 어. 음. 크게 잘 보일 수 있게 하면 네. 좋고 이건 너무, 이건 너무 중요한 정보인데 이건 너무 쬐꺼만 해 쬐꺼만 <웃음> 하고 그때 <웃음> 네. 우리 막 네, 했잖아요. 네. 그 정보 이거 빠졌고 다 빠졌고 네. 여기에서 네. 그때 인디케이트 해줬잖아요. 막 20대일 때는 왜냐면 제가 이걸 자세히 보니까 다른 정보는 다 똑같은데 이게 나이, 연령이랑 상관없이 몇개 로케이션만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나이대에 네. 따라서 뭐 여기만 변했고 보니까 나머지는 또 똑같아. 얘 얘랑 얘랑 얘랑 얘랑 똑같아. 근데 음. 이거를 보니까 제가 그거 표현해 줬잖아요. 표시해 줬잖아요. 그걸 한번 네. 다시 잘 비교해서 보세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같은 것들을 다 보여줄 필요 없이 뭔가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 게 나으려나요? 뭐 이걸 전체를 보여주고 네. 설명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네. 네. 꼭한 페이지에 다 넣지 말고 잘라가지고 네. 넣으면 그래도 크게 확대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 본인들 약간 어나리시스 같은 건데 이건 되게 좋고 어쨌든 이거의 특성을 얘기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0대, 뭐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60대는 사실 이거는 지금 기존 환경에선 변화가 없다. 페데시그 플로우의 환경이 변화가 없다. 근데 네. 20대, 30대에서만 요요 요요 지점에 변화가 있다. 음.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죠. 네. 그냥 그거가 어쨌든 이거의 결론이니까. 그 나이대별로 한 거. 저는 이거는 뭐이 페이지는 그냥 클리어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이 페이지도 클리어한데 약간 오. 작은 느낌이 없지 않나요 네. <웃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페이지를 이걸...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할까요 음.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어, 이런 네. 종류의 개형들을 이제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냈다 그래서 네, 네. 여기 것들을 앞으로 상세하게 더 발전을 시킬 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냥 네. 정보는 읽히니까 그냥 조금, 네, 네. 네. 뭐 조금만 뭐조금더 네. 이렇게 최대한 네. 조금 크게 만든다는 거그 이거 없제도 네. 되잖아요 얘없제고얘 네. 약간 더 키우는 것도 괜찮고 네. 네, 그 원래 프레젠테이션을 한 팀다 한 명만 하기로 했나요? 원래 아, 뭐. 예, 따로 뭐 얘기를 하진 않고 그냥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웃음> 아 그리고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었다 참그 네. 아, 조금 위로 다시 한번 가볼래요? 이게 갑자기 그한 번만 더 위로 가볼래요? 아, 네. 갑자기 이게 삼각형 이게 나오니까 약간 사람들이 띵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음... 왜 갑자기 삼각형 사각형 정사각형 나왔지? 약간 음... 그러, 이, 이 지오메트리가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긴 사실, 근데 표현도 표현이지만 제가 말을 좀더 소개를 좀 하고 해야 돼. 네. 아니면, 아니면 이 전에 한번 지도 한번 나오는 거 가보면 사이트에서 음, 이게 음. 삼각형 타입, 사각형 타입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네. 사람들 갑자기 왜 형태가 지오메트리 이세 개를 선택했지? 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도가 있잖아요. 전체 지도가. 음, 음. 예. 아까 그물림앱 아.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기, 여기 좀만, 좀만 더 올려봐요. 그럼 여기, 이맵, 이맵 보면은 약간 줌인 한번 해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흥미있는 사이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삐라히 쓰는 것도 여기도 사각형 나오고 뭐 여기까지 있을 거아니여에요 뭐 여기 삼각형 나오고 이렇게 네. 이제 그 쉐입을 이렇게 한번 검정색으로라도 이렇게 딱 디퍼런시 시켜서 딱 보여주면 우리가 도미넌트한 쉐입들이 뭐 이런 쉐입이 있고 이런 타입 있고 뭐 이런 타입이 있다 이렇게 이 베이스맵에서부터 스토리를 끌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네. 실제 맵에서 저희가 지정한 현장을 모양을 한번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저 설명을 왜냐하면 왜냐면 우정 선생님이 그때 렉처했을 때 어쨌든 도시 내도 보세요 아까 삼각형 나올 때까지 도시의 어떤 형태든 간에 매화튼이든 뭐 캔브리지 뭐든 어디든 간에 일단 데, 이런 데드 스페이스가 나올 수 있는 공간들 이런 응. 공간들 아니면 이건 뭐 데드, 데드 스페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 도로라는 그 이제 스톡처간 다음에 남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실들이 네.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은 좀왜왜꼭 이래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끌고 오면. 음, 음. 네, 그리고 이전에 조금 한번 올라가 볼래요 그 카탈로그 있잖아요 지금 만들어 놓은 거그그 이전에 이전이예 예예 스탑 여기서도 약간 좀 본인들이 얘를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게 살짝 그려도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사실 이 땅을 쓰는 거예요 여기 작은 땅 네, 여기서도 맞아요. 뭐 삼각형 그러니까 위에서 표현해주고 또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해하잖아요. 음, 이게 네. 비주얼리 어셉터블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빨간 라인이든 뭐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몰래몰래 몰래 교육을 시킨 거죠. 이게 페이지마다 <웃음> <웃음> 이, 이 랭귀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저희, 이렇게 저희, 표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파일에. 네. 그이렇게 네. 현장 부지에 이제 해치로 표시를 네. 해놓은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냥 켜가지고 네. 이제 조금 표시를 명확하게 한 사진을 바꿔서 네.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그 비주얼 음. 랭귀지가 계속 전달될 수 있게 이게 네. 갑자기 그 뜬금없이 삼각형이 나갔다 이렇게 느끼지 않게 네, 잠깐만 잠깐 여기서 보면 좀 어떤 데는 어떤 데는 드고 어떤 데는 그냥 레귤러 폰트 같거든요. 폰트도 좀 맞춰주시고 아네 이거 약간 볼드였거든요 두껍게. 폰트, 이런 거, 물론 이제 그 함수용 선생님이 주셨잖아요. 네. 레이아웃 맞춰서. 어차피 이런 걸전극 활용하세요. 이런, 이런 폰트나 이미 다 세팅해서 준 거니까. 네. 사이즈만 네, 네, 네. 바꿔주면서 해도 괜찮다. 왜냐면 폰트가 많아지면 사실.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우리는 오브젝트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네. 단단하고 비주얼, 랭기, 비주얼도 이렇게 하나의 패널이라고 하면은 전체를 다 쓰거나 아니면 하나를 크게 갖고 오고 점점 이렇게 하이라켓 잡아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사람니 네. 여기 먼저 포커스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시각을 계속 이렇게 좀 해주면 좋다. 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사실. 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또 비슷한 게 발견이 됐는데 하나가 내려보세요. <웃음> <웃음> 여기서 스탑해보면 이거 이왜 이거 누구한 거예요? <웃음> 아니 이거, 이거 이 부분 애저에 맞는 네. 거라서 지금 네, 다시 어, 해야 음. 되죠? 네. 네, 바꿔야 돼요. 약간 네, 되게 어좀 랭귀지가 프로페셔널해도 않다. <웃음> 네. 그냥, 그냥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온 거요 어차피 예. 아이디어가 그리... <웃음> 그리고 그 뭐냐 이거 텍스트 조금 잘 보이게 아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이걸 내가 가까이서 보긴 했는데 어떤 부분은 정보가 계속 그대로 가고 어떤 데는 변화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이 페이지를 보여주되 막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네. 비포, 애프터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하나 둘씩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타입은 뭐 비트윈리스가 특히 뭐 스트레이리스보다도 비트윈리스가 더수트하게 더 표현됐으면은 뭐 여기에 그포플로우가 증가됐다 뭐 이렇게 네. 푸면서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 음. 같은 경우도 애프터 봤더니 어, 여기는 오히려 조금 떨어졌잖아요. 색깔상으로 봤을 때. 그쵸. 네. 여기는 이게 내부 동선은 복잡하겠더니 오히려 풋플로우가 여기는 떨어진 현상이 나타났다. 라던가 음, 음. 뭔가 아니면 스트레니스가 변화가 생기겠죠. 여기는 뭔가 이렇게 이건 별로 뚜렷하진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진행할 때그 비트니스는 조금 변화가 있는데 스트윈인리스는 음, 변화가 없어서 여기 보면 변화가 미비하다 네 음. 그래서 이제 좀더 복잡한 구조를 짜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음, 음, 이제 음. 진행을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좀 이거를 가조할 때 이걸 좀더 상세하게 네네. 짚어서 설명을 하는 거 하나씩 그냥 짚으면서 특히 여기가 뭐 했다 뭐 이거를 짚으면서 사람들이 비트윈리스 밸류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네. 그 페데시안 플로우가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음. 이거 제가 그린 것도 어쨌든 그 비주얼 하이어 정해보자 지워졌어. <웃음> 이게 4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선 두께 좀 두껍게 줘서, 네. <웃음> 이쪽 부분은 하이어로키를 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 마이너한, 마이너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음. 또 내려가보시면 비슷한 것또 발견했거든요. 이만 더 내려가보시면. 더 내려가보시면. 이거 근데 뭐예요? 숫자 이렇게. 아, 여, 여기. 음, 어. 삼각요거랑 네. 한... 동일하게 삼각형 대지였는데 저희가 이게 조금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어, 자, 저, 저,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요. 아까 막 네. 폰트가 또 이것도 사이즈 같은 것들도 좀 통일시켜 주시고 폰트 사이즈. 아하. 네. 그렇죠.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뭐가 같은, 아까... 네, 예, 뭐 일반 똑같은 얘기예요. 예. 네. 똑같은 얘기인 얘기고. 여기 그레이 같다가 위에는 블랙 같다가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네. 너무 이상한 걸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같은 얘기다 막 그런 디테일 찝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아그래 근데 그게 되게 차소한거 같은데 좀 효과가 커가지고 영향이 네. 아아요 그 이게 이런 걸로도 많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쓸거 아니에요 이거 같이 네. 어쨌든 한번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퍼블리케이션 하더라도 되게 중요하니까. 음. 아마 여러 명에서 작업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한우희 선생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이게 삼각형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 만들고 걔를 이제 붙인 것 같은데 되게 네. 스마트하게 작업하신 것 같은데, 어 분명히 이제 이 삼각형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코멘트도. <웃음> 네. 의미가 있고, 네. 근데 약간 그거를 지금 막다 고치기가 혹시 너무 어려우면 조금 현명하게 네. 할 수도 있을 것같아 예를 들면 이제 이 형태적으로 얘가 선의 하늘 글키가 다 같아서 이게 더 이상하게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얘들을 조금 더 라인 두께를 얇게 한다거나 좀왜냐면 이게 진짜 막 이렇게 짙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네. 당연히 이게 더 리얼리스틱한 플랜으로 디벨롭 시켜 나가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 이거를 조금 선 라인을 조금 더 이거를 뭐대시로 하던지 이건 어쨌든 음음. 그냥 아이디어니까 대시로 네. 하던지 뭐 이게 이거 회색으로 하던지 이게 너무 이렇게 할게 기가 선에 없으니까 이게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돼 복잡하고 정리가 안돼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비주얼리 더 이렇게 읽히는 부분 조금 스마트하게 조금 이거를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보세요. 형태적으로 좀 수정도 가능하면 하고 진짜 삼주희 선생님 코멘트 준 것처럼 그러면 사실 어쨌든 더 나아지긴 하니까 근데 네. 뭔가 이거 선 라인 두께도 조금은 그거를 써서 조금 해결을 해봐도 될것 같고 그럴 것 같네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디어를 좀더잘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 아이디어 다 나왔잖아요, 그죠 결국 이제 패키징인데 그거를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들이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셨으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으니까 더잘알 거라고 어떻게 보여주는 게더 좋을 것인지 저희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들을 버무려 가지고 소화해서 기간 안에 이제 리얼리스트간 플랜을 잡고 하는 게 맞,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뒷부분에 네. 아니 무슨 좀... <웃음> 아니요 얘기하세요 선생님 이 뒷부분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디자인한 거는 전 이제 그냥 여기서 막뭘더 하지는 말고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전 만약 이팀 프로덕션을 하나 더 한다면 드로잉 한 개만 그 우리 전에 얘기했을 때 이제 이거 막 경로를 꼬아놨잖아요 그거를 풀러가지고 엘레베이션이나 섹션으로 아 3D 그그 그 네. 시퀀스를 보여주는 드로잉 하나 있으면 음, 음. 제일 좋을 고 아까 리허설 할 때도 아마 재원쌤인가 누가 그런 얘기 해주시기도 했는데 음. 여러 층으로 된거 맞나요? 그 여러 층으로 어? 아, 단층이 아닌 걸로 음. 하나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아니야 이게 이길 따라서 그냥 엘리베이션으로 음. 쭉 그리는 거. 아. 승아 선생님 여기 한번 드로잉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아... 이해가 안된것 같아. 밑에 더 밑에 페이지로 내려. 이거 근데 본인 들거 아니죠? 네 이거 이거는 빼앗... 잘못죠. 어, 빼앗... 어, 레이아웃을 못 갖다 남겨 놓은 거예요. 예, 레이아웃 쓸지도 모르니까. 예, 예. 이런 나중에 다 지워야 돼. 네네 네. 에 플랜 플랜 좀 그렸는데 페이지로 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니 방 아까 지나갔는데 이런. 제일 뒤쪽이. 이이랑 말씀. 아네네 여기요. 네. 여기서 이제 섹션을 끊는데 섹션을 이길 따라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쭉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막 뭐가 나왔다가 비어 있다가, 뭐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로를 사람들이 쭉 걸어갈 때 어떻게 통과, 어떤 장면들이 나와서 통과를 아...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섹션 하면은요 이렇게 자른다고 본다면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자르는 거네요. 쭉 이쪽을 바라, 네. 이쪽을 바라보게.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뭐 바라보든지 계속.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딱 언폴드 시킨 거네요. 이렇게 길. 네, 이까 그러니까 이 길을 언폴드해서 이제 일직선으로 쭉 보여주는 거. 여기 우리 그 이층도 있죠.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아 저희. 지금은 없구 저는 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 단층으로 한것 네. 같아요. 단층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냥 지금 이렇게 음. 구획해, 계획해 놓은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 안에 다이나믹하게 음. 경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그, 이 프로젝트 제목도 프롬 나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 이런 뭔가 산책로를 제시하고 디자인 했으니까 이렇게 음. 보여주면 좀 좋을 것같 음, 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진짜 음. 사람들, 사람도 여기 한 명씩 그려주고. 네. 어 그냥 뭐 엄청 자세하게 아니어도 거의 다이어그램식이나 일러스트 정도 돼도 되니까. 이게 섹션도 너무 좋고 플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이 지금 이 플랜 상에서 뭔가 사람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레퍼런스 좀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있으면 보내드요 여기 약간 식스피그팀 C처럼 뭐 원이 됐던 아니면 그나 이런 가이드가 됐던 페이빙을 뭐 약간 그렇게 식스피스가갖해줄수 아. 있는 그런 그런 네. 디테일이 들어온 자 간격 유지 이제 네. 네.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도 문제는 음. 않을 것 같다. 어차피 우리가 식스피스이 뭐 이렇게 비주얼리 혹은 피지컬리도 하지만 그렇게 이제 팀 A, 팀 C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네. 약간 친구들만의 랭귀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거 스케일 맞춰 주세요. 얘랑 얘.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와요. 아, 이렇게 하면은 새 끝이 없긴 한데. 그래. 근데 <웃음> 스, 최소한 아니, 최소한 스케일은 맞춰야 돼. 이게 다른 거 같지 않아요? 이게 <웃음> 네, 맞아요. 그럼. 네. 맞아. 이게 중요하죠. 예, 네, 스케일은 네. 되게 중요해. 글씨 폰트 사이즈도 중요한데 하 이게 건물은 스케일이 틀려 버리면 이게 안 맞아요. 네. 그죠, 그죠. 저희가 안에 모델링하는 사람 따로 그 이제 이거를 그대로 구조서분리 사람 <목소리> 따로다 보니까 바, 스케일 바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되면 <웃음> <웃음> 아니 뭐, 아니 근데 스케일 바를 만들기 힘들면 여기 디멘션 쓰면 되죠 사실 1 5 m 뭐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 근데 이길 폭이 그냥 6피트 아니에요? 네 맞죠 맞죠. 아, 6스 미션과 근데... 그랬던 것 같은. 네. 근데 여기. 아, 근데 이거 <웃음> 하여간 무슨 무슨 내용인지 알죠? 우리 지금 네. 얘기. 네네. 아, 근데 네.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일단은 내일 라대안 있고. 현실적으로 하자. 현실적으로 <웃음> 나중에 마이너한 <웃음> 것들은 어쨌든 업데이트 할수 있긴 한데 그냥. 테스트 프로덕션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친다면 거기서도 일단은 나중에 업데이트 하더라도 일단은 오늘 말 나왔으니까. 네. 네. 네. 네. 그런 그 문제가 있다 이제 그거는 얘기가 전달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진짜 그 렌스케이프 섹션처럼 그렇게 그리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렌스케이프 섹션 그려보시고 사람도 심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이인바먼트가 스토리가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섹션을 잘 그려보시면. 아 어디가 그 스토리텔링이 좀 되는. 네네. 네. 네, 제가 뭐뭐 뭐 스크린 셰어 해도 될까요? 네. 네네. 그냥 스토리텔링 드로잉에 대한 건데요. 그 약간 약간 이런 식의. 음, 어. 이렇게 해서 오세요. <웃음> <웃음> 네. 아니, 이, 이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뭔가 <웃음>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게 잘 되는 그런 드로잉 스타일이잖아요. 음. 있나, 지금? 네. 네네. 네, 이거는 그냥 아트이긴 한데, <웃음> 아티스트가 그린 건데, 이제 건축, 어. 그, 출신의 아티스트가 그린 거예요. 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조금 들어가면 왜, 뭐, 원리를 찾아란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사람 되게 많은 거.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집을, 집을 어떻게 사는지, 이거는 되게, 뭔가 목적성이 있게 이제 지붕을 지워버렸잖아요 이렇게 안에서 음. 약간 요런 거? 아주 좋네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약간 그럼 이런 3D 부감 풍경 같은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냥 이게 섹션이 돼도 되고 플랜이 돼도 되고 음. 이렇게 조감도가 돼도 되고 그냥 뭔가 이제 포인트는 사람이 들어간 드로잉 프로그램이 보이는 드로잉? 네. 저희 그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좀 했었거든요. 옛날 그 건축 3D 랜더링 쪽?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제일 중요한 게 사, 사실 사람이랑 나무거든요. 왜냐면 사람 같은 경우에 스케일이 들어가고 공간이 비해 비어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네. 뭐 걸어가는 디렉션을 보여준다든가두 명, 세 명이 모여가지고 여기는 뭐 플라자를 보여준다든가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순 선생님 <웃음>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그 공간 안에 이제 음. 그 액티비티를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음. 만약 패션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뭐꼭 컬러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좋 이거는 이제 거의 막 1년 내내 그림 그림에 이렇게 나와요 어. <웃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 드로잉 하나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유가 네. 있으면? 네. 내일 현실적으로 한번 하고 나중에 진짜 포스터 프로덕션하고 할때 그런 방향으로 뭔가 하나 정말 만들어내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좀. 네. 그 네. 근데 이런 느낌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렌스케이프 섹션 그릴 때 한번 조금 뭔가 스토리가 좀 전달될 수 있게 사람도 넣고 뭐 산책한 강아지랑 산책하는 뭐 그런 것도 넣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사나가 많이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그러면 이제 뭐 마무리 되는 건가요? 그 약간 팀 A 다시 나타난 거 보니까 뭔가. 얘기하려고 인것 네, 같은데. 레이아웃 다시 점검 받으라고 하셔가지고. 아, 한번 그냥 빨리 볼까요?